집에 앉아 가지고 감나무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이제 그냥 앉아있으면 안녕하세요 클리스 작가 이종서입니다 어, 오늘 제가 진행하는 멘탈 수업 어, 첫 수업을 이제 마치고 막 들어와 가지고 어, 바로 영상을 켰습니다 어, 계속 유튜브랑 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던 분들을 실제로 이제 만나 가지고 어,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저도 굉장히 에너지를 받고 굉장히 즐겁게 어, 이야기를 하고 이 헤어졌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뭐 사업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뭐 되는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할 때마다 엎어지고 누군가한테 사기당하고 속고 뭔가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남들보다 굉장히 운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한가지 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무언가 도전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단을 하고 또 피드백을 이제 드렸는데 누군가 남들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운이 막 넘쳐 흐르고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승승장구 하는 것 같아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운도 지질이 없고 재수도 없고 뭐 결과도 나오지 않고 나는 어떤 기회가 나를 스쳐 가기만 하고 나한테 오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운이 좋다는 것은 그 행운이 그 사람을 어쨌든 찾아왔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집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어떤 행운이 찾아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운을 뒤집어 보면 이 기회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내가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어떤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집에 가만히 있어서는 어떤 기회를 맞닥뜨릴 수가 없어요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자, 범위를 좁힌다는 건 내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요. 내가 여기에서 운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뭔가 잘 되지 않아. 그럼 어떤 모임을 가서라도 나와 비슷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힌트를 얻는다든가, 어떤 멘토를 만나서 어떤 식견을 넓힌다든가 자, 이런 행동가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아주 일상적인 거를 그대로 계속 답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변화를 맞는다는 것은 그리고 좋은 운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점이 필요해요.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이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운을 트일 수 있느냐,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벌어진다는 거죠. 아, 이 운을 트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야 다음으로 후속 행동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고 세분화가 될 수가 있죠. 저도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어떤 자본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식 창업을 하겠다 생각을 했고 내가 강연을 하고 작가가 되고 뭐 유튜버가 되고 신문사에 서 칼럼을 쓰겠다 자 이런 꿈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절대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로 절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범위를 조금씩 계속 여러분들이 범위를 좁혀 보세요 정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이게 못 이룰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생각조차 안합니다 왜냐 생각만 했다가 뭔가 했다가 안되면 내가 어, 실패자가 되니까 이 합리화를 하기 위한 장치를 내가 하기 위해서 생각조차 하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이든 업을 이어가든 간에 하다못해 어떤 취업을 하든 간에 생각부터 범위를 좁혀야 돼요 그 좁혀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노력 외에도 내가 기회나 운들이 그 안에 내가 잡아 둘수 있게끔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혼자 고민만 하고 주구장창 무언가를 계속 하다가 사업의 어떤 활로를 트이기 위해서 많은 제안들을 그리고는 협업 제안들을 했어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 것도 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운을 가져오는 거죠 빌려 쓰고 대신 나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들한테 얻었던 협업만큼 내 능력으로도 작게라도 그들한테 줄 수가 있어야 되죠. 멘토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멘티어도 멘토한테 내가 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걸로 내가 보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멘토 입장에서는 운을, 자, 운을 버는 거예요. 왜냐? 내가 도움을 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의 운을 내가 또 가져오는 거니까. 오늘 멘탈 수업을 하고 가신 분들 중에도 잘 돼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이 계속 생기면 저도 굉장히 보람이 되죠 각계 분야에 이렇게 잘된 사람들이 나타날수록 저하고도 계속 시너지를 내고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분도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멘탈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분이었어요 변호사 그분은 굉장히 자기 분야에서는 그렇게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지만 멘탈이 굉장히 약 하시더라고요 자, 멘탈이 굉장히 힘들고 사업을 이어나가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걸 굉장히 코칭을 해 가지고 도와 드렸죠 그분이 결과를 내고 잘 될수록 저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그분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사 관련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시면 어, 이야기를 해달라고 자이말 한마디가 이 관계 하나가 이말 한마디 하나가 굉장한 운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을 좀 높이고 싶어요 기회를 얻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냥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첫 번째는 생각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좁혀야 돼요 자 이건 시야를 좁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자 뭉뚱 그려놓고 그냥 난 사업해야지 사업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지식 창업을 할 건지 어떤 쇼핑을 사업을 할 건지 좁혀가지고 그 분야에서 내가 행동을 취하세요 멘토를 만난다든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 운이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던 기회, 운도 지나쳐버립니다.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무언가 할 준비가 안 됐구나. 범위를 좁히고 달려들 때그 운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집앞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쩌다가 썩은 감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생각을 좁히고 달려들면 운도 따라옵니다. 동기부여 받고 싶고 1인차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라도 하단 온라인 카페에 와서 스터디를 시작하세요